오늘 알아볼 컨텐츠는 금상자에 대한 것이에요. 금상자는 보스급 몬스터를 처치하면 얻을 수 있는 아이템으로 제작을 통하여 만들 수 있는 금열쇠를 사용하여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금상자를 100개 열어보고 어떠한 아이템을 습득할 수 있는지와 수입효율에 대해서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금열쇠는 공예품 제작대를 통하여 제작을 할수 있으며 관련 숙련도는 탐험이고 구리열쇠부터 만들어서 업그레이드로 제작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재료가 소비돼요. 따라서 경매장으로 구매할 경우에는 개당 43골드 정도로 상당히 높은 시세를 유지하고 있어요. 금 상자를 개봉하는 방법은 상자를 오른쪽으로 클릭한 후에 열쇠를 등록시키고 개봉시킬 개수를 설정한 뒤 열기를 누르면 돼요. 상자에서 나오는 아이템은 15골드에서 120골드까지 랜덤한 금화와 초승돌 결정, 팔루스의 결정, 1티어 초승돌 빛나는 강화 주문서를 습득할 수 있어요. 빛나는 강화 주문서는 합성을 통하여 등급을 상승시키는 장비류가 아니라, 강화로 등급을 상승시키는 장비에 필요한 아이템으로 일반적으로 많이 접하는 장비가 아니라서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이프니르 이전 티어의 제작 장비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주문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초승돌 결정과 팔로스의 결정은 한 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세 개에서 다섯 개까지 랜덤하게 습득할 수 있으며 팔로스의 결정은 아주 드물게 나오네요. 사실 금 상자를 열어짓기는 이유가 팔로스의 결정을 얻어 이벤트에 활용하기 위해서인데 이렇게 잘안 나오는 걸 모르고 있었어요. 100개의 금상자를 모두 열었더니 소지금이 1,597골드 72는 92동이 되었으며 습득한 아이템은 초승돌 결정 358개, 팔로스의 결정 25개, 1티어 초승돌 2개예요 아쉽게도 개당 300골드에 판매할 수 있는 빛나는 강화 주문서는 나오지 않았으며 초승돌 결정은 2577 골드 92는 22동에 판매하였고, 1티어 초승돌은 개당 50골드로 100골드에 팔았어요. 팔로스의 결정은 골드가치로 환산하기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외하면 총 수입은 4275골드, 65는 14동이므로 금열세를 구입하는데 소비한 금액인 4300골드보다 적은 금액으로 적자네요. 게다가 경매장 수수료까지 생각해 본다면 습득한 25개의 팔로스 결정의 가치가 손실 금액과 동일한 가치로 생각하기에 힘들 것 같아요. 한마디로 개똥이에요 개똥. 오늘 계산해 본 금상자의 효율이 개똥이라고 습득한 금상자를 버리지 마시고 창고에 차곡차곡 모아두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초승돌 결정의 시세가 오르면 효율이 증가할 수도 있으며 혹시나 금상자를 상향 패치해 줄 수도 있을 거라 생각되기 때문이에요. 추가로 궁금한 내용이나 아무런 이야기라도 댓글을 남겨주세요. 끝